안녕하세요 심서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출연구간 분석 자료와 이월수 분석 자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30회 동안의 미출구간 흐름표입니다 최근 916회에서는 10번대 구간과 40번대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최근 회차의 출연 비율에 의한 미출구간 분석 자료입니다. 저고비율 3대3 비율이 출연하면 다음 회차에서 미출구간의 출연빈도는 1구간 미출빈도가 51% 2개 구간 미출빈도는 36%로 분석되었습니다. 최소 1구간에서 출연하지 않을 빈도는 총 87%로 분석되어 917회에서는 최소 1구간에서 출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다 출연하지 않은 구간은 40번대가 49%로 가장 많았으며 단번가 20번대와 30번대 순으로도 미출구간으로 출현한 바 있어 다른 분석자료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홀짝 비율이 3대3으로 출현하면 다음 회차에서 미출구간의 출현 빈도는 한 구간 미출빈도가 53% 두개 구간 미출빈도는 33%로 분석되었습니다. 최소 한 구간에서 출연하지 않을 빈도는 총 86%로 분석되어 역시나 다음 회차에서도 최소 한 구간에서 출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다 출연하지 않은 구간도 역시나 40번대가 53%로 가장 많았으며 단번가 20번대 30번대 순으로 당첨번호가 출연하지 않았었으므로 이번 917회에서도 40번대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40번 되는 번호가 5개밖에 되지 않아 출현하지 않은 빈도가 높게 책정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다음 번호 조합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916회에 출현한 당첨번호를 기준으로 미출 구간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첨번호 6번이 출현하면 다음 회차에서는 한 구간에서 출현하지 않을 확률이 50% 두개 구간에서 출현하지 않을 확률이 31%로 분석되었습니다. 최다 미출 구간도 역시나 40번대에서 강하게 분석되며 단번까 20번대에서도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을 확률이 다소 높게 분석되었습니다. 당첨번호 21번이 출현하면 다음 회차에서는 한 구간 미출빈도는 46%, 두개 구간 미출빈도는 41%로 역시나 최소 한 구간은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최다 미출 구간도 40번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번가 30번대, 20번대도 미출 구간으로 나올 수 있어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당첨번호 22번이 출현하면 다음 회차에서는 한 구간 미출빈도는 49%, 두개 구간 미출빈도는 37%로 총 86%의 확률로 한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최다 미출 구간은 40번대가 강하고 10번대, 20번대, 30번대, 단번대 순으로 과거에 미출 구간이 있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32번이 출현하면 다음 회차에서는 한 구간 미출빈도 52% 두개 구간 미출빈도는 36%로 총 88% 확률로 최소 한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최다 미출 구간은 40번대가 46%로 분석되었고 단번대와 20번대에서도 미출구간이 다소 출연했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첨번호 35번이 출연하면 다음 회차에서는 한 구간에서 출연하지 않을 확률이 54%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두개 구간에서는 출연하지 않을 확률은 27%로 비교적 낮은 확률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도 총 81% 확률로 한구간 이상에서 당첨번호가 출연하지 않는다는 분석내용이므로 다음 회차 에서 당첨번호는 최소 한구간에서 출연하지 않는다는 분석은 변함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다 미출 구간 역시 40번대가 46%로 분석되었고 단번대와 20번대 에서도 당첨번호가 출연하지 않은 구간으로 비교적 높게 분석되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6번이 출현하면 다음 배차 에서는 한구간 미출빈도 46% 두개 구간 미출빈도 35%로 총 81% 확률로 최소 한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최다 미출 구간은 40번대에서 44%로 분석되었고 30번대 20번대 10번대 단번대 순으로도 과거에 비슷한 수치로 미출했던 구간으로 분석됩니다. 저고비율과 홀짝비율 916회 당첨번호를 기준으로 이번 미출구간 흐름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917회에서는 최소 1개 구간에서 미출구간이 출현할 확률이 높으며 이순위는 역시나 40번대에서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916회차를 기준으로 10회차 이상 미출수로 40번대가 3개나 있기 때문에 40번대를 다음 회차에서 가져가겠다고 하시면 그 다음 순으로 단번대에서 출현하지 않는 분석이 높아 다음 회차에서 번호 조합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미출구간 예상 결과는 두개 구간 중한개 구간에서 미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미출구간 흐름 분석과 관련하여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이월수 분석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30회차 동안의 이월수 출연 흐름입니다. 뚜렷한 패턴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이월수가 출연한다면 한개 또는 두 개가 출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월수는 최근 30회 동안 19회 출연했으며 약 60%의 확률로 출연하는 빈도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연 번호표를 살펴보면 916회에서는 6번과 22번이 2월수로 출연했습니다. 이 차트는 최근 당첨 번호별 2월수의 과거 출연 빈도를 출연 횟수가 높은 순으로 나열된 차트입니다. 6번은 1회에서 915회까지 총 115회 출연했었고 2월수로 등장한 횟수는 9회로 그리 많지 않았지만 916회에서 2월수로 출연했습니다. 22번은 1회에서 915회까지 총 102회 출연했지만 2월수로 등장한 횟수는 14회로 당첨번호들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출연 횟수로 분석되었습니다. 2월수의 과거 출연 빈도를 전회차의 저고비율과 꼴짝 비율 출연과 연관시켜 분석한 자료입니다. 최근 916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6번과 21번, 22번이 다음 회차에서 2월수로 출연한 당첨번호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중에 6번과 22번은 916회에서 2월수로 등장한 번호들입니다. 과거 914회를 보시면 16번이 출연했었음을 알수 있으며 913회에서는 21번이 출연했었습니다. 912회에서는 5번이 2월수로 출연했었고, 910회에서는 35번이 출연했었습니다. 이 차트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 회차의 2월수에 대해 100%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2월수가 출연한다는 가정하에 당첨번호를 선택한다면, 선택 범위를 줄여줄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917회에서 만약 2월 수를 선택한다면 22번, 32번, 35번 중에서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첨번호를 기준으로 함께 출연한 번호들과 연관지어 다음 2월 수의 출연 확률을 분석해 봤습니다. 6번의 경우 36번과 당첨번호로 출연했을 때 29%의 확률로 다음 회차에서 2월 수로 출연했었습니다. 21번의 경우 6번과 당첨번호로 출연했을 때 33%의 확률로 다음 회차에서 출연했었습니다. 22번은 6번과 당첨번호로 출연했을 때 36%의 확률로 다음 회차에서 출연했었으며 2월수 대상에서 가장 눈여겨볼 번호입니다. 32번은 22번과 당첨번호로 출연했을 때 22%의 확률로 다음 회차에서 출연했었습니다. 35번은 36번과 당첨번호로 출연했을 때 30%의 확률로 다음 회차에서 출연했었습니다. 마지막 36번은 6번과 당첨번호로 출연했을 때 14%의 확률로 다음 회차에서 출연했었습니다. 여기까지 917회 예상번호 2월수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2월수 분석과 관련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